축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제 뒤로 보이시는 코엑스 건물 보이시나요? 자, 오늘 제가 이 코엑스 건물 앞에서 오프닝을 찍는 이유 바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사진영상전 관람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1차 사전 등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팔찌 보이시죠? 1차 사전 등록을 통해서 관람을 신청을 했고요. 자, 주말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관람객이 적다는 라 평보다는 사람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자, 뭐, 나름 좀 사람이 많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볼 것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말이 기니까 바로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2019년 P&I는 많은 분들께서 큰 기대가 없이 오픈 소식을 들은 P&I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꽤 많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던 캐논 전시장부터 방문해 보았습니다. 일단 캐논 전시장에서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행사를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점에서도 또 되게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사 제품 홍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박싱도 하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새 제품군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 RP 렌즈군이라는, 뭐 EOS R이라든지 EOS RP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년과 다르게 캐논은 모델 사진 촬영과 같은 행사보다는 신제품 체험존, 1인 미디어와 관련하여 자사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밀고 있는 풀프레 미러이스, EOS R, RP 제품의 홍보에 더큰 힘을 쏟는 듯 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적극 초빙하여 언박싱 방송을 즉석으로 하게끔 하게 됐고요. 적극적으로 영상을 주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리에이터 체험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을 체험전으로 오픈하여 방문객들에게는 캐논 미러리스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는 모습조차도 인상적이었죠 반면 소니는 미러리스 시장의 강자답게 역시 캐논 못지않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명사 강연 뿐만 아니라 팀킬 라인업이라고 불렸던 R3, M3군의 IAF 촬영전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올해 신제품인 180도 틸트 액정을 가진 액션캠 RX0 Mark 의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R3 망원렌즈 체험조에서 제품 체험을 했는데요 부드러운 연사속도나 적은 셔터소음 확실히 IAF 기술은 기대 이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3년만에 P&I에 다시 등장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니콘은새 미러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두 회사보다 덜 적극적인 모습인 듯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어, 작년 하반기부터 출시된 Z6, Z7 미러리스의 성능이 많이 궁금했는데 열려있는 부스들에선 제대로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체험 부스 내 제공된 렌즈들 자체도 조금 아쉬웠고 찍어볼 수 있는 대상들이 좀 적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빅3 회사를 제외하고도 여러 서드파티 업체나 중소 업체들 역시 이번 P&I에서는 유독 개인 방송이나 1인 미디어를 위한 제품들을 많이 들고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DSLR을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마니아층들에겐 볼거리가 덜한 전시회가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뭐 하나 괜찮았던 건삼명의 렌즈 체험존이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6,500 크롭바디에 사용할 단렌즈들을 직접 제 카메라에 끼워보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밖에 소니는 워크맨, 노이즈캔슬링 헤드셋도 들고나서 판매와 홍보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한 바퀴를 쭉돌어오니까 여러모로 빅3를 보고나면 막상 볼 것이 없어 보인다던 분들의 후기가 어떤 말인지 체감이 조금 오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P&I 관람 어떠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올림푸스, 라이카, 펜탁스, 이런 뭐 후지라든지 이런 또 완성형 카메라를 제조하는 좀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참가를 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요 뭐 반대로 캐논, 소니, 리콘을 보고 나니까 너무 볼거리가 좀 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p 이를 보고 같이 관람을 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모쪼록 즐거운 영상 체험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똑바